준지야, 에지야, 아빠 이거 먹어라. 우와. 몸에. 야 이거 완전 야 고추 냄새나. 어때? 어때? 어때? 어때? 어때? 오. 먹고 싶지? 이거 니네 진짜 먹으면 안될거야 너무 매워 너무 매우면 유다이얘네들 아빠 이거 줄게 연어 슬라이스 연어 슬라이스 하나디 안줄거에요 중지 봐봐. 아빠 말다 듣지? 기다려. 아이고 이뻐라. 맛있지 연어. 잘 봐. 중지 얼마나 말려야 되는지. 중지 얼마나 똑똑한지 봐봐. 중지 엎드려. 너 봐. 아이고 이뻐라 우리 중지. 애지 너도 해보자. 애지 엎드려. 엎드려. 엎드려. 엎드려. 오애지했어오 엣지했어 응? 오오 오, 이뻐 오 엣지 첫 엎드려 아니야? 그러게 중지 앉어 앉어 중지 앉어 중지 엎드려 아이고 엎드려 엎드려 애지 엎드려 애지 <웃음> 엎드려 아이고 갈 업주 엎드려 또 업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